오늘 하루도 올리이즈로 시작하는 집사입니다. 고양이님은 캣타워에서 노트북을 발견하셨어요. 180도로 펼쳐지는 올리이즈 덕분에 완벽한 착지 성공! 고양이님들이 전용 충전기를 가져가셔도 언제든지 충전 가능하니까 퍼펙 까다로운 집사의 선택 삼성 노트북 9올리이즈